충북 제천 네, 자드락길에 왔습니다. 자드락길 소개 좀 해주세요. 자드락길은 아줌마 산자락을 그, 걷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자드락길이 됐거든요 제일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삼코스가. 삼코스 네, 어음꽃 생태길 안내도입니다. 네, 이것 도 돌다뜨려 보이는데요 네, 아주, 그,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고요. 여름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싸셨어요? 네. 예. 어떻게 혼자 하고 그 힘드시는데 어떻게 싸셨어요? 네, 불심을 내리나요? 네, 예. 불심이 엄청 강하시네요. 언제까지 싸실 거예요? 이미, 이 가면 싸야죠. 보신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불심을 가지고 어, 돌탐을 쌓는 이 한, 여일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정교하게 싸느라 드라이버센트인 브것 같습니다. 참그 예술적인 돌타입이라 생각합니다. 만당합만당합 칠적담이 왔는데요. 칠적담 네, 능강교 제일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정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늘 멋지게 힐링했습니다. 제대로 화이팅! 네. 그들 과 마저 하나 둘 숙소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뺀 뒤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어 빨리 빨 얼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오늘 4월 28일인데, 얼음꼬리에 이곳 아래도지 얼음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에 지금 옆에는 진달래가 피었는데, 이거 얼음꼬리에는 얼음이 얼려있습니다 네, 얼음골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 지금 싼을 합니다. 4월달, 5월달 다 되는데도 엄청 싼을 하네요. 아, 좋은 밥! 얼음골 오신 소감 어떻습니까? 진달래네요. 진달래, 거제도 <웃음> 다감버렸는데 아직도 진달래가 있고 얼음이 네. 아직도 남아있어요. 얼음꼴 다녀가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나라 이런 계곡이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고 천운이고 너무 좋습니다. 아, 이 봄에 얼음을 보러 얼음 꼴로 오시고요. 주변 경관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물소리가 너무 맑아서 마음까지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음골 하면 여름의 피서지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와서 물에 한번 얼음골 물에 담가보세요